신관념이죠 집착하는 아기 마음 공부시킬 때 제일 힘들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오면 마음은 아기들은 어때요? 슬픔아 이렇게 울고 조만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할 줄 알고 부모가 이렇게 그럼 그대로해요 그게 본래예요 그리고 위아래도 없어. 어른한테도 이거 그래? 막 반말도 했다가 강아지한테 인사도 했다가 그래 걔들은 그냥 자기, 자기 마음만 있어요.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마음 공부 시키기가 엄청 쉬워.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다 마음으로 금방 이해하고 금방 풀고 부모님한테도 시키는 대로 가서 이렇게. 근데 마음이 딱딱해진 어른일수록 많이 많이 연세 드신 분일수록 안 슬펐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기 인정이 되, 시키려고 했어요. 왜냐면 아기가 돼야지 잘하잖아 그래서 당신 속에 버림받을까봐 되게 두려운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살았어요. 몸뚱이는 컸지만 두려워 벌벌던 아기로 집착하면서 돈을 좋아하면 돈에 집착해서 의지했고 부인한테 을 의지하고 직장 상사 한테 의지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전혀 못 받아들여. 너무 마음을 버려서 내 마음의 작용을 다 모르는 거지. 음.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마음을 버리고 물질에 집착했던 아기들은 절대 아기 인정 안래보세요 폼을 잡으면 이 사람은 꼬질꼬질한 아기인 거야. 자기 아기를 방탄해. 하지만 마음이 맑고 순수한 사람은 늙어도 어때요. 아기 같아. 그래, 여러분 내가 모델로 그 일반인의 제일 마음이 많이 열린 모델로 김혜자 그분 얘기하잖아요. 그분 아기 같잖아. 어른인데 뭔가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아기 모습이고 순수하지. 음. 잃지 않잖아. 2대8 가르마타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엄숙하고 딱딱하고 굳어있으면 자기 아기가 수치스럽고 두렵다고 다 버린 거예요. 아기는 순수한 마음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그 순수함이 안 보이는 거야. 아프고 순수한 모습이 없잖아 그게 사라지고 딱딱할수록 그게 아기가 아닌거야 그러니까 울 때도 어떻게 아아아아 아, 아, 이렇게 울고 풀어야 미워 미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감정이 안 실려 부가 너무 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편하게 해주려고 처음에 그러고 나중에 이런 생각했어 아 내가 좀 늙었으면 좋겠다 젊은 여자라 이게 포근하지가 않은거야 이게 자꾸 자기를 남자로 의식하고 그래서 어 차라리 내가 늙은 할머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직계 제자들도 나이관념 분별심 때문에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엔 그래서 제 앞에서 다그렇게폼 잡고 얘가 공부가 안 되지 마음으로 의 애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는게 뭐냐면 이걸 열어야 되겠어서 제가 해라 엄마를 하기 시작했잖아 엄마를 하고 아가라는 팬클럽도 만들어서 덕질을 시켰어. 왜? 일단 집착부터 가리키는 거야. 애기가 집착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다 버려갖고 딱딱해.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의외로 왜 해라 엄마의 애칭을 제가 갖게 됐냐면, 되게 엄마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어떤 한 분은 충격받았어. 엄마 소리를 안 했대, 평생. 왜? 그랬더니, 안 나온대. 그리고, 딸, 딸이 그렇게 하는데 엄마도 자기 이름을 부른 적이 전체 손에 꼽을 정도래. 그러니까 둘이 그 에너지 상에 그 엄마 이럴 때 다정한 그 파동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엄마랑 이렇게 엄마 이러면서 다정하게 한 적이 별로 없던 거예요. 너무 냉정하게 버림받은 딸이고 우리 엄마도 엄마 마음을 전혀 나한테 안 썼으니까. 애기 마음으로 징징거리고 엄마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그 아기를 깨우는 데 엄청 시간이 걸렸고 되게 힘들었다는걸 알았어. 그래서 실제 엄마는 아니고 가상의 마음의 엄마를 해줘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부를 때 나이 드신 어, 남자들도 엄마 엄마 부를 때 처음에는 어색한데 좀 엄마 엄마 입에 익으면 여러분 편해지고 오늘도 지금 나이가 6 0이 먹은 분이1 세를 했는데 엄마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어디서 이 때를 써막 이렇게 했고 그때 엄마한테 때를 하나도 못세본 애들 아기들은 나한테 와서 때를 쓰는 거야. 그 애기가 올라와서. 이러면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해라 엄마 애칭을 가진 시절이 있었어. 엄마를 일부러 말하게 한 거예요. 그때 보들보들한 아기가 되고 인정 자기 아기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고 엄마하고 사랑을 못 나눴던 사람은 나한테 나누면서 점점 열려서 자연스러운 아기가 돼. 음.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집착을 자꾸 써. 근데 어쨌든 집착도 하나도 못 썼으니까 써야 되거든 그것도. 아니 뺏을 줄 알아야 되고 어디 가서 나좀 주세요 얘기할 줄 알아야 되지 그거 하나도 못하고 이러으면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착을 시컨 쓰고 이제 요새 좀 내려가 음, 요금 요즘 내려가 그리고 집착 썼다 버렸다 집착 썼다 버렸다도 오지겠어 그렇게 하니까 애고가 그 집착 썼다 버렸다 는 자기를 알아차리고 공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집착 썼다가 버릴 때는 오지게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공부 과정 중에는 원래 탈락도 하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몇년 괴롭힘 당하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다 열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아기는 죽어야 되거든. 그 아기는 가짜야. 여러분이 뱃속에 잉태될 때 생긴 의식이야. 엄마한테 사랑못 받으면 죽어 이거. 나는 지금 몸뚱이에 커서 아기가 아닌데 아직도 아기 마음으로 어우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봐. 어떤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나 싫어할까 봐 두려워. 이상하지 않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 아기니까. 이 세상에 아기 아닌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연세가 많으신 저 100살 때무신 분도 아기야.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걸리 마주 먹고 나서 맑으신 분이더라고. 북에서 그때 전쟁통에 피난민이라는데 막 울어. 엄마하고 엄마 울어. 근데 할머니도 맑아. 그걸 받아줘. 등을 이렇게 쓸어주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프고. 아저 엄마를 잃어서 어떻게 엄마 잃은 애기가 그러면서 실컷 울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늙어도 애기라고 아는 거예요 늙어도 이렇게 엄마가 보고 싶은데 내가 애기지 내가 나이가 90 먹은 게 이게 가짜요 내가 애기여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는 거야 마음으로 아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무리 몸뚱이 늙어도 여자는 이렇게 립스틱 바를 때 여자가 돼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아무리 늙어도 응?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애기지 자기 엄마 생각할 때 눈물 나지 애기만 눈물 나나? 우리 마음은 다 그렇게 아기같이 그냥 마음인데 그걸 인정 그 아기 마음을 인정을안 해주는 거야 다 아기 마음인데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할수록 어때요? 그 마음은 소멸이 돼 근데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고집 부리면서 나는 아기 아니라고 응? 여러분 연애할 때다 아기야 여자한테 이렇게 의지하는 근데 절대 인정 안해 어떤 분 그러더라고 부인 없이는 못 살지? 부인한테 의존하는 아기예요 그러면 아니거든요 우리 부인이 나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혼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 한참 있더니 안 무섭죠 딱 하는데 벌써 무서워 왜 생각했어 무섭지 근데 그걸 인정 안해왜 수치스럽다고 자기 속에 아기 마음 약자 마음을 근데 열리면 너무 올라오니까 인정 안할수 없거든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집착을 끊고 죽어야 될 때가 온 거야 여러분이 홀로 소개하는 게이 공부거든 그치? 그래서 헤라엄마와 종식을, 오늘 이별을 하고 종식을 구할 거예요. 헤라엄마, 더 이상 헤라엄마가 명칭이 아니에요. 물론 일반 분들이나 랜선제자들은 저를 헤라님이라고 부르지만 직계제자들, 친한 직계제자 몇백 명이나, 근 한천명 정도는 저한테 엄마, 엄마, 헤라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사랑도 먹고, 여러분이 집착도 좀 쓰고, 어 이러면서 많이 열렸어. 근데 이제는 집착했다, 버렸다, 버림 받았다고 느꼈다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걸 놓고 자립할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육체적으로 낳은 부모가 사람 이게 시집자가 딱 보낼 때 엄마 아빠랑 독립해서 결혼하잖아. 그치 결혼해서 배우자와 대등한 관계로 사실 살아야 되거든. 근데 헤어져서 배우자한테 또 집착하고 의존하고 배우자가 모자라서 이번에는 마음공부 안 되면 자식한테 또 집착하고 이래서 영원히 애기로 사는 거야. 그래서 자식 힘들게 하고 배우자 힘들게 하고 거기 있다가 이제 요새는 시집장가 가도 부모까지 그 애기가 또 부모한테까지 의존해서 키워달라고 하고. 그래서 현대인이 이렇게 똥가가지 애기로 사는 거예요. 공부되려면 필연적으로 홀러서야 되는 거야. 그 짐승도 아는 거를 그 집착을 못 내려줘 부모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막여우가 나왔어요. 근데 사막여우가 이렇게 배 속에서 키우되 모성애가 아주 크더라고. 그렇게 애주중지 키우는데 이얘가 조금 커서 사냥을 할 때쯤 되면 야 사냥 기술을 가리키고 이런 게 아니야. 딱 붙어서 컸으니까 얘가 집착이 얼마나 세겠어? 안 떨어지지 어미를 계속 따라다녀 졸졸.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하 밤에 얘가 잠든 사이에 엄마가 도망가 버리더라고. 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난리가 났어. 울고불고 막이 새끼 여우가 온 삼지사망을 돌아다니는데 계속 울어요.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절대 안 와. 그러니까 울다 말고 배고프니까 사냥하러 가더라고. 그렇게 배우는 거야. 아주 모질게 끊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인간보다 낫구나. 집착을 저렇게 한 방에 끊는 거야. 본래와 가까운 거야. 본성과. 질척 질척 집착을 못 끊는 부모들은 자식을 배리는 거야. 그건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애기가. 애기를 인정 못하는 사람이 나는 너를 사랑해 주는 거라고 의존하면서 응? 아들이 도박을 했어 갚아주면 안 되지 나이 3,4살 먹었는데 네가 아파 딱 해야 되는데 그 고생할게 딱해 그래갖고 그걸 다 갚아주네 그럼 그 애기가 또 도박하지 엄마가 책임져주니까 책임을 지가 져서 오지게 고생해야 다시는 도박 안하고 버르장머리가 고쳐지는데 응? 나이 20살 먹으면 밥을 주면 안돼 나가서 지가 벌어먹게 해야 돼요.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대학 자금 자기가 용자 받아서 해서 벌어서 갖고 나도 그랬어요. 장학금 타고 뭐 알바하고 그게 정상이야. 그래야 강인해. 자기가 의식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30, 40, 50 먹을 때까지 돈을 대주고 또 꽝아지죠. 그거 왜 그래? 자기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애기가그 짓을 하는 거야. 본래에 가까운 진짜 부모 큰 사랑이 있는 부모는 그걸 냉정하게 끊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못 끊어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예전에 어른들은 되게 강인했어 왜? 애들 일고해달라 그러니까 막 버리지 그치? 죽어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강인한 놈만 살아났고 그런데 요새는 한둘나니까 오야오야 다 이렇게 하고 돈 벌어서 어? 재산도 물려주고 어 사고치면 다 해주고 너무 공부만 해 이래갖고 덜 떨어진 <웃음> 어, 그 방거치라고 방, 방 그래요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이렇게 처박혀있다고 그냥 가서 바, 밥을 줘야 먹는 방에서 사는 걸 뭐라고 해. 맨날 그랬어. 방거층이라고 아무 쓸모가 없이 그냥 의존만 하는 애기라고. 그렇게 키워놨어. 그럼 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나라가 후손이 어떻게 돼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건데. 마음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집착 끊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끊는 일환이 이제 끊어야 될 때가 온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로 끊습니다. 단 여러분이 아직 수행한 지 얼마 안 됐고 애기 마음으로 아직도 헤라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를 때 눈물이 나고 난 수행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헤라엄마가 내가 가끔 엄마 노릇 해줄게 이런 아기들은 몇 년의 유예간을 기간을 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본원 스텝이랑 공부를 3, 4년 이상 했던 견성예원들과 그리고 저 서경 부경지부 리더들과 어, 그런 분들 3년 이상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집착을 끊습니다 마음이 엄마의 집착, 의존성, 그 애기가 끊고 헤라님, 어, 스승으로 내가 완전 여러분의 스승 아주아주 아주 무섭고 혹독한 스승을 해줄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이제까지 무한히 이해해줬는데 미움을 써도 이해하면서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착이 안 떨어져. 그래서 이제는 절대 이해 안 해주는 잔인한 스승 그 사망 여우의 그 엄마처럼 절대 돌아오지 않고 한번 결정하면 여러분이 그걸 통과해야 되는 그런 스승을 해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거든. 음. 그래서 이유 설명 안 하고 해라 그러면 해내야 되는 거지. 난 이래서 못해요 징징거리는 애기가그 징징거리는 애기 너무 두렵다고 하는 애기나 도와달라는 애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애기를 죽이는 작업에 돌입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너 죽어 이러면은 안되겠지 그치 그치만 나는 지금 10년이상 가르쳤어 여러분은 충분히 알아 근데 안해주려고 고집부리는거야 그게 바로 짐승성이에요 그게 의존하는 애기고 맑은 아가들은 어때 엄마가 얘기하면 바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바로해 음. 그러니까 성경 청년부 아기들이 의식이 그런거예요 그게 어릴수록 공부가 잘되는게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여 해! 그러니까 그냥 하고 백복해! 막 하고 그런거 그러니까 성장하지 집착하고 의존하지 않고 하지만 말을 그냥 받아들여 못해요 이러지 않아 집착을 하는 짐승의 애고일수록 정이 많다고 그래 정이 끈끈해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막 의존하고 또 남을 갖다 또 그걸 못 죽이게 막 품어 큰 사람은 절대 못 만들지 나는 여러분을 내 꼬봉이나 헤라엄마 헤라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이 공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것 같으면 귀찮기만 하지 공부된 사람이 무슨 누구를 거느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 원래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본성이야 홀로 가볍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을 키워서 정말 나를 뛰어넘는 멋진 멋진 인간으로 우리나라 일,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새롭게 열 마음의 시대를 열, 새롭게 열 깨달은 인재로 만들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스승으로 아주 혹독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를 하고 안돼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안돼요 말하는 놈이 누구지? 이번에 그림 명상한 영상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픈 내 몸이 아픈 것까지도 전부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체력이 약한 것도 전부 내가 만든 거야. 그걸 붙들고 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러는 거야. 응? 아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아프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단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분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웃음> 이건 지금 직계 제자들과 공부를 좀 깊게 한 7, 8년 이상 공부한 분들 안에서요. 제가 그 수위를 조절해요. 처음에 오자마자부터 아픈 사람한테 너 아프지마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 자기가 그게 관념이라고 에고라는 거. 내가 그걸 붙들고 남한테 의존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 절대 안 하려고 고집부리는 짐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제쯤이면 알 때가 된 거야. 그렇게 옆에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징징대 있으면 그만 징징댈 때가 된 거예요. 성경 어? 청년부도 딱 이렇게 일어슨거 보니까 내가 요번에 영채님이 딱 보여준 거야 나한테 아 이게 청년들도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 당연히 할수 있다 네가 지금 애들을 끊어줄 때가 된 거다 이렇게 항상 나한테 메시지가 와 그래서 할수 있으니까 하게 된 거야 절대로 영채님은 할수 없는 실험을 주질 않아 할수 있는 실험만 줘 그래서 딱 끊고 어, 호칭을 다 해란 임모로 통일하고 음,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절도 있는 헤라님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없는 거예요. 고행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일을 할때 등신 같아 보이는 모습이 딱 보이면 그거 내 마음이지. 내 등신의 마음인 걸딱 인지하고 내가 보는 모든 곳에 있는 마음들 다내 마음이야. 그치? 저는 어떤 마음이 제일 컸냐면 정신병자 마음이 제일 많이 와 있었어요. 음. 할아버지가 6.25 끝나고 정신병자들을 다 불러서 고쳤거든. 그러니까 몸에 그 정신병자 파동이 그리고 큰 고모랑 작은 고모가 정신병이 있었어. 정신병자를 하도 많이 봐서. 그래서 제 몸에 있어요. 그래서 수행 초기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정신병자들이. 그때마다 내가 그걸 청산하느냐고 정말 나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요즘은 없잖아. 안 와. 현실에 오는 건 부족한 내 마음이야. 내 옆에 와서 계속 정신병자가 왔다 갔다 하면 내 정신병이 오는 거고. 데려오는 사람마다 정신병 발짝 일어나는 게그 조상 마음이 온 거예요 있는 거야 내 옆에 등신이 있다는 건 내가 등신이라는 걸 알고 등신은 무시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무시. 근데 여러분은 무성관념이 있어 가해자는 무,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무시하는 건 나쁘다 그래서 등신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줘 그럼 등신이 죽겠어 살겠어 살지? 네. 그럼 등신 마음 안죽고 계속 살면 그 사람 등신 나도 등신, 때로 등신 하양평준아 우리나라 국회의원 왜 내가 해산나라는 줄 알아요? 때로 등신 거기에 몇명 등신이 있다는 얘기는 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노는 거야 틀린데 같이 놉니까 응? 그걸 말 못해주고 그걸 고쳐주지 못하는 다른 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신이 할 짓이 아무것도 할 짓이 없으니까 맨날 싸움 박질만 하잖아요 그 보반 통과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 어? 한 2, 30명만 있어도 하루에 하루종일 일을 하면 다 통과하고도 남을 거야 그런 걸 갖다 수백 명이 때르다 모여서 이건 계속 정제하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건 통과 안 시키면서 국익이래 서로 좀 국익이 똑같은 사안에 따라 정부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 어? 지들이 할 때는 이게 국익이고 어? 지들이 안할때 남들이 다른 정당이 할 때는 국익 국이 훼손이야국이의 도움이 안 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게 바뀌어? 그러면서 계속 싸움질하잖아. 때로 미움질만 해서 너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이 열등이가 됐어. 왜? 여러분 내가 하는 건다 기억돼요. 몸에. 했던 짓이. 하루 맨날 반만 했던 사람. 기가 막히게 밥을 해. 응. 왜냐면 눈 갖고도 해. 맨날 맨날 산수만 수학만 가르쳐도 수학 수학 기가 막히게. 맨날 맨날 범인 잡아들이고 취재했던 사람 기가 막혀 눈빛만 봐도 이 인간이 죄를 전나 안전나로, 어? 그러니까 하고 하고 왔날 미움질만 했던 인간은 미움의 도 같은 거야 미움질밖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게 미움질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 내려야 돼 해산해야 돼저 국회가 인원수 줄여서 될게 아니야 싹 해산하고 새로 유능한 사람 각계각층에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평생 일 일했어 국민을 위해서 법안 정리하고, 헌법 학자도 있고, 많잖아, 그치? 그리고 각 전문 분야에서, 사업 쪽에도 각계 각층 분야에서 전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실전 경험까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겸인 교수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도 있지만 그 사람이 현실에서, 기업에서 또 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무를다 갖춘 거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진짜로 이게 어떤 법안이 좋은지 해주고. 할때 이렇게 새로 꾸려야 되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등신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딱 등신이면 죽어야지. 그걸 내비두면 등신은 연습해. 계속 등신짓이 어떻게 돼? 처음에 한번할땐 요만해졌다가 점점 증폭이 돼. 그래서 나중에 이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OO가 처음에는 똘똘했을 거라고. 근데 등신짓하는 걸 계속 내비뒀어. 할머니가 일을 시켜보니까 두렵다고 하면서 말을 안 듣네. 그러면 계속 혼내서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그 쟤는 원래 못하네. 내버렸어. 그러니까 쟤가 계속 혼자 등신짓 하다가 이게 증폭돼서 이렇게 세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미움을 써. 그 등신이 안 죽겠다고. 등신 보고 등신이라고 하면 수치와 아픔이 올라와야 되는데 등신이 왜나 미워해? 등신으로 살 건데 이러는 거지. 그게 등신인 거야. 내가 등신입니다. 이렇게 알면 그건 등신이 아니야. 고쳐질 거니까.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여. 근데 등신인데 등신인 줄 몰라. 그게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뺏지 달고 난 국회의원인 줄 알아. 나는 미움 덩어리 등신인데 미움 수치밖에 모르는. 그건, 그건 무시해서 죽이는 거야. 무시할 때구력감과 수치와 두려움 올라오는데 그게 액기스야구력감과 두려움 수치가 몸으로 방사돼서 나가면서 소멸돼. 어느 순간 똘똘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시켜도 그 가해자 나쁘다고 하면서 방탄해줘. 얘가 실수하고 그러면 구력감느니까아 괜찮아. 그 때로다가 전부다. 바보가 된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안되는거예요 견성현님들 자 이제부터 이해해주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죽일때 이런 분들이 아우 나도 등신인데 아, 그럼 내 등신도 죽어야지 응? 딱내 나도 걸리면 저 손에 죽겠다 하고 서로 죽여주는거예요 난이 공부하면서 정신병자 죽이고 등신도 많이 죽이고 병신도 많이 죽이고 쌍년도 많이 죽이고 시발년도 많이 죽이고 많이 죽였어. 받아들였어. 처음에 화냈는데 수행원리에 이값 가면 돼, 여러분. 어내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은 내 마음이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화내지? 굴욕감 느끼고 내 등신은 굴욕적이잖아. 굴욕감, 수치, 두려움 이거 느끼고 아프고 아프잖아. 그거 피하면 진짜 등신으로 사는 걸 느끼고 많이 죽였거든. 스스로도 죽이는데 남을 안 죽이면 어떡합니까? 딱 죽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한테 이해 안 해주는 이제 스승돼서 무서운 스승돼서 다 죽여줄 거예요. 음. 절대 이해 안 해줄 거니까 일방통행 갈 건가? 이제부 <웃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해.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 절대 이해 음. 안해주고 싶은, 해주기 싫은 마음과 이해를 꼭 해줘야 된다는 이 마음이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때 절대 이해를 못 받거나 해주기 싫은 마음을 안 보고 무조건 이해받으려고 살았어 이게 뭐야? 이해받는다는 마음뭐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야. 힘들면 어디 가서 막 하소연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서 막가소연 이때 이해받는다고 하면서 먹이 먹는 거야. 사랑받고 싶어. 맛있는 거막 먹을 때 이해받는 거야. 사랑받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이해받고 싶은 그놈이 죽어서 오해를 받아도 아무 뭐 마음이 안 올라올 때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나는 이렇다고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 공부된 사람이거든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어 요 이러거나 인정받고 싶어 나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이게 벌써 벌써 이해받고 싶은 애인 거야 이해받고 싶은 애가 와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 죽어도 안 죽을려. 왜? 아기는 이해받고 싶어. 무조건 지금 길가다 딱 넘어져도 어때. 엄마가 떼지 이래주잖아.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아기들이 있거든. 떼지 해주길 바래. 내 나한테. 지가 아기니까. 어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기 마음이지. 무조건 이해받으려는 그 징징거리는 아기를 죽여야 되는 공부니까. 내가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끔 보면 성문답에 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받아요. 화두가 뭐여. 화두가 절대 이해 못 받는 마음으로 올려요. 애고는 문제에 답이 있어야 속이 시원해. 1도하기는 2. 그래서 이게 바, 발달한 거야. 머리 머리 공부가 왜? 1도하기 2를 2. 명확하지. 그치? 그럼 시원해. 이해 받았다고 느껴. 근데 이 마음은 어때? 이게 정확한 답이었거든. 그러니까 아, 이해를 못 받은 것 같은 거야. 그 마음이 올라 이해 못 받은 그 마음이 가짜. 의단. 그게 이해 못 받은 징징거리는 의존하고 이해 받게 해달라고 그 괴로움을 스스로 안 느끼고 여기저기 가서 징징거리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화두 받은 거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주둥이가 좁은 호리병 속에 뚱뚱한 닭이 하나 있어. 그 닭을 꺼내래. 호리병을 깨지도 않고 이 좁은 주둥이로. 주둥이로는 못빠져나오온데 닭이. 그러면 방법이 없지. 답이 없잖아, 방법이. 그 미치는 괴로움이 올라와. 이 괴로움 왜 올라와, 생각하다 보면. 얘로 왜 올라와? 이해를 못 받아갖고. 답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머리 굴려도. 그러니까 머리만 굴려서 상기층이란 병이 생겨갖고 옛날에 약국갈 때. 스님들이 그렇게 오더라고.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답답함을 느껴서 알수 없는 이 답답함. 음. 문제를 못 풀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풀어야 되는 거야. 꼭 이해 받아야 되는 거지 예고는. 이해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느껴. 마치 이런 거예요. 나한테 와서 해로 엄마 이혼하러 왔어요. 그러길래 이혼해. 그랬더니 이해 못 받은 마음을 올리면서 응? 이혼하러 왔어요가 이혼하러 왔어요가 아닌 거야. 벌써 그냥 이혼해버렸지. 그치? 하고싶음 그게 아니야. 마음 이해 받으려고 온 거야. 나한테. 근데 이해 안 해준다고 올라온 거지. 이, 이혼해. 이러니까. 남편은 바람피워. 돈은 많이 줘. 그래서 이혼하면 돈을 못 받아. 응. 근데 바람피는 건 싫어서 같이 달긴 싫고 돈은 받고 싶어 이게 바로 현실의 의단 상황인 거야 이해 못 받는 상황 근데 여러분이 의단 상황이 지금 있는 거야 의존하고 집착하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은 받고 싶어 근데 깨닫고 싶어 <웃음> 걔를 죽여야 되는데 걔를 안 죽이고 나한테 와갖고 해라 엄마 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받고 싶어 <웃음> 그렇지. 걔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야. 걔를 죽이면 문제가 문제가 아님을 하는 거야. 응? 그 닭에 그 내가 그래서 그랬어. 그 호리병 속에 그닭 있다. 그냥 둬. 그 닭이 안 괴롭다는데 왜 네가 굳이 꺼내려고 해. 근데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꺼내라고 해. 꺼내지 말고 그냥 두면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미치는 거지 이게. 응? 그냥 남편 바람피우고 자기는 그냥 살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이혼해버리거나 두개다 못하겠다는 거야 딱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이게 뭐야 절대 자기만 이해받고 싶은 애고 세상사 그렇게 안 되는데 걔가 죽는 거예요 걔가 절대 이해 안 해줘서 이해 못 받은 마음 다 올라와서 그때 왜 이해 안 해주세요 덤비지 않고 괴로움 느끼고 죽입니다 그리고 등신을 다른 말로 표현할게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놈이 등신이야 그래서 같이 일해보면 일을 못하는 거 뭐야. 하나하나 말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 어때? 그런 사람 보고. 아 저리가 내가 하고 말지. 말하는 게더 힘들어 가르쳐주는 게. 내가 하고 말지. 그치? 막 눈빛만 보면 마음으로 이신전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의 눈치가 없네. 마음을 모르면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는 거지. 그렇잖아. 일 잘하는 사람은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약국에서 이렇게 직원들 보면 혼자서 한 세뇌묵술을 하는 애가 있어. 딱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뭘 찾으면 바로 갖다 줘뭘 찾는 지 알고 윗사람 성격도 파악이 딱딱하는 애가 있고 말을 해도 그걸 못 찾아오는 애가 있어 열 번을 말해도 그게 뭐냐면 속이 터지게 하는 거지 자기 마음 싹 버려서 자기만 이해받는다고 집착으로 살았던 거야 나만 이해받겠다고 그러니까 남의 마음이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등신이 된 거야 내가 요새 위대한 이슈에서 버럭버럭 하는 게 등신 짓을 해서 정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내가 등신이라고 얘기하잖아 왜 국민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쇼츠 발표에서 요번에 강제징용 배상한 국민들이 이해 못 받은 마음을 올랐는데 우리 이렇게 잘했다. 우리 인정해라. 이거 딱 보니까 등신짓이지 그게. 자기들이 학벌 좋고 잘났다고 하지만 딱 등신하냐. 국민한테 미안합니다. 이해 못해줘서. 이걸 못해주잖아. 그냥 나 잘했다고. 일본이 좋아했다. 앞으로 잘될 거다. 나 잘했다. 칭찬해라 계속. 그게 애기지. 애기. 이해만 받고 싶은. 그래갖고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소용없는 거야. 나이 먹고 뭐 공부 잘하고 어 학벌 좋고돈 많고 저렇게 등신짓을 때로 하고 있어. 권력 쓴 뭐해. 등신짓을 때로 하고 있는데. 응? 그 애기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어릴 때 하는 거지. 아주 애기 때. 이해만 받겠다 충분히 이제 이해받았어. 혜라 엄마한테 더 이상 이해해주는 거는 아닌 거야. 충분히 여러분 사랑받고 더 이상의 사랑은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애를 버리는 거야. 깐난쟁이 애기가 아니고 내가 데끝까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응? 나도 그런 하긴 싫어 중고등학교 철이 들었으면 이제 엄마 이해하고 좀 도와줘야지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됐는데도 계속 애기짓 하면서 이쁜짓 한다고 하면서 자기 업구다니라고 하는 애기 나도 이제는 싫어 그래서 이제 진짜 스승으을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알 때가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무조건 화두 던져주고 스님이 응. 화두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는데 내가 친절한 설명을 이렇게 다 했어요 여러분 이해받못 받은 마음 올라올 때 그놈 죽여야 되는 것이죠. 도반한테 또는 나한테 응. 그리고 그렇게 이해 못 받은 마음 올라와서 절대 하늘짓이 있거든. 이해를 안 해줄 것이거든. 일할 때 그렇게 해. 일할 때꼭 눈치 없고 전혀 거꾸로 가고 이럴 때 죽이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안 죽죠. 어떻게 해? 무시사를 써 개무시 막 칼로 쳐. 알겠습니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애고가 또, 그게 등신애고예요.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파동이 뇌를 치니까, 안 느껴지는 거야,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이럴 때확 죽여야 되는 거지. 그럴 때 그냥 괜찮아. 그러면 걔 어떡할 건데? 등신으로 살게 해? 자기 등신 안 죽이려고 남의 등신을 방, 어 방탈하면! 여러분이 민주당도 아니고, 지금 정신을 차려. 내년에, 이 본동 지어지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 왔을 때딱 가르쳐줘야 되잖아. 똥오줌 못가르키고 그런 수치 떨고 어? 그런 애고들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엄하게 가르쳐서 딱 올바르게 딱 해야 되잖아. 지도자다운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수치 떨지 못하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애고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무능이 열등이가 바로 그 등신인 거야. 이에 반 받겠다고 하는 집착. 그 집착이 바로 그 악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작업에 돌입하겠어요. 자 여러분 중에는 이 영상 보는 여러분 중에는 견성현 중에는 저한테 입에 붙어서 엄마 엄마 처음에 할수 있지만 다들 해라님 이렇게 하게 되고 스승으로 옛날에 스승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또 여러분 그게 습이 될 것이고 처음 와서 어, 나는 엄마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예기간은 조금 줄게요. 어, 마음에서 엄마 돌아가셔서 너무 엄마가 그리운 분은 초참자들은 조금 더 하셔도 되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음, 그리고 아쉽지만, 아가, 아가도 올해로 마지막으로 종식을 구합니다. 왜냐면 하 그것도 덕질하면서 집착을 못 쓰는 아기들한테 그걸 써서 괴로움도 올리고 하라고 했던 거야.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내립니다. 그리고 경매도, 어, 올해까지만 하고, 몇 가지 하는 것만 하고, 집착 쓰는 거 연습시키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영채 오빵이나 영채 뭐 물품 그래서 어, 제 물품을 소지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경로를 다른 쪽으로 해서 어, 또 마련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또 나도 약간은 집착이 남아 있었나봐 짠하더라고 아 내가 이제 모든 스승은 그랬어요 자기가 득도하고 나서 제자를 거들였는데 아마 인류 역사 최초일 거예요 내가 득도하기 전에 꼬맹이 스승일 때부터 우리 아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웅다웅 같이 나도 살았어 그래서 나도 우리 제자 아가들을 통해서 사랑 못 받았던 엄마한테 사랑 너무 못 받은 애고잖아 내가 너무 냉정하게 버림받은 애고예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엄마 역할을 했어 아기 때부터 그리고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엄마 역할 하고 단한 번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는 저희 엄마가 정에 되게 굶실을 내고 했는데 우리 아가들을 만나서 제자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 공부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늘 했었어. 그 되게 고마웠는데 어제는 아 이제는 어, 충분히 엄마와 자식 마음의 엄마와 마음의 자식으로서 그거를 이제 끊고 집착을 끊고 진짜 스승 제자로 할수 있을 만큼 여러분도 성장했고 나도 스승으로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그런 관계로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세상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승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야. 어. 또 오해할 수 있어. 여러분이 나한테 엄마 엄마 부를 때 일반인이고 감염 올라오고 매번 그걸 설명하기도 어려워. 그냥 애칭이고 우리끼리 마음 열려고 그치? 아기 마음 못 느끼는 분한테 마음 열려고 시작했던 거고 집착 좀 쓰게 하려고 너무 집착을 못 쓰니까 그랬던 건데 그것도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어 이렇게 어요거로 이제 헤라 엄마와의 작별을 구하니까 어, 마음이 <웃음> 이제 더이상 나는 어, 헤라 엄마는 아니구나. 이제는 헤라님. 여러분의 스승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평론가이자 어, 사회적인 어떤 마음을 알리고 마음을 가르치고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일깨우는 정신적인 리더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 꿈은 인류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그렇게 되려면 제가 여러분의 엄마로만 머물면 안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당연히 날 따라오니까 이제는 어, 사랑 받아서 이제 엄마에서 벗어나서 스승이자 마음을 알리는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때가온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자 영체 말 가족 여러분 헤라 엄마가 이제 떠나니까 여러분의 헤라님 스승으로 어, 내일부터는 다시 컴백이에요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아직 아쉬운 아기들한테는 유예기간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자기의 이때 어, 이제 더 이상 헤라엄마를 못 부르고 헤라님 이렇게 부를 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상할 걸 올라올 거야 뭐가 어, 두렵고 집착이 떨어지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지지? 우리... 느껴지죠? 헤란님 불고 이상하지? 그 별거 아니게 그냥 헤란 엄마 그냥 엄마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서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어 거기에는. 근데 뭔가 아 이제 어, 엄마가 아니야? 그헤란님한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예의가 있고 이렇게 딱 갖추어진. 그치 집착이 끊어지는 올라가 약간의 서운함과 두려움과 집착이 끊어지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집착을 잘 끊어서 음, 진짜 멋진 음, 수행터로 영채마을 다시 한번 탈바꿈합시다.